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굴, 오늘 굴굴재 전을 좀할 거예요. 굴 이거 한근 사왔어요. 굴은 사줬더라는한근이라네 이제 소금 여기다 조금 넣고 굴은 절대 여러 번 씻지 마세요. 여러 번 씻으면 싱거워서 맛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불만 소금 넣고 이렇게 조금만 있는 것만 만져서 띄고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고 이게 물이 끓잖아요. 이러면 이제 불 끄고, 불 끄고, 이그 뜨거운 물을 여기 살짝 여기다가 튀기듯이 이렇게 해주면, 그, 붙일 때, 물이 게덜 튀겨요. 이렇게 해주면, 조금 옹실옹실해져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나는 이게, 이게, 키킨타월나 이게 말이 잘안 돼. 키친타올 응, 나는 이게 치, 응? 키친타월 키친타올. 키친타올.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튀 이게 부칠 때 기름이 안 튀겨 이게 부침가루예요 여기다 그 쪽파 이파리 잘라놨어요 당근도 채소어작게 다져서 당근도 좀 넣고 이제 부쳐볼게요 뿅! <웃음> <웃음> 귤이, 귤, 굴이 계란 속으로 뿅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 계란에다가 간을 안해도 이 굴이 간간해가지고 맛있어요 이게 여러 번씩 쳐버리면 심심해갖고 맛이 하나도 없어 잘 뒤집어 잘 뒤집어 응? 아이구. 이논 음, 음. <웃음> 한손이 하라니까 안 되냐? 음. 한손으로. 한손하 카메라지 한손이 하라니까 잘안 돼? 이거 다 이런 거 아니야? 이것서 꺼내 이쁘게 이제 이게 무에가 파가 절이 쓰면 이렇게 이쁘게 올려주면 돼. 버치큰 거로 딱, 어 뒤집는 거어치기안안되어 이거는, 응? 이거 이거, 응나이다는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뒤집어요. 너무 뭐, 위험네 아, 빨리 빨리 뒤집어버려야 되는데 너 이렇게 놀아 기면안 된다니까? 쬐끔만 쪼끔만 싸도 금방 나빨게 돼요. 우리 아들이지, 남의 아들이야 <웃음> 쬐끔 남았는데요, 이거는 계란말이로 아, 게, 저기 귤... 아, 굴굴 응. <웃음> 부침개를 이렇게 해버렸어라 면제를 <웃음>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굴 부침개 하니까 짭조름하니요. 맛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해, 부요이.